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쿠언입니다. 네, 오늘 제가 어디 왔냐면 마카오에 매년 열리는 열례행사가 있죠. 미식축제라고 저번주에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며칠동안 쭉 행사를 하게 돼서 왔습니다. 지금 사람이 엄청 많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 저기요, 님들. 안녕. 나랑 작년에 같이 온 형. 여기 좀봐 주세요. 두 여성분 뒤좀 돌아 주실래요? 저 저기요. 저기요. 범죄 저질렸나요왜 <웃음> 셀카 모드로 안 해? 올해는 이게 생겼어. 이거 자랑해. 뭔데? 200불 카드. 오, 있어요? 처음 봤는데? 작년 이거 아니었잖아. 근데 이게 지금 마카오라고 뭐 카드가 생겼는데, 여기 중국은행에서 지금 발권을 해줬나봐요. 뭐야, 이거는? 게임 쿠폰? 100불에 응. 한 장씩. 100불에 한 장씩? 이거는 200불 이상이면. 아, 200불 주면 이 카드를 준대요. 어, 이거 기념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쁘죠? 뭘 먹을까요? 막창이야, 이거. 안녕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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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자극이들이 맛있어 보여. 이거 뭐야? 닭갈비야돼지 갈비야, 뭐야 이거. 50kg, 50kg, 50kg, 50kg, 50kg, 5 0야 g 5 0 나! g 5 0 영상 50kg, 50kg, 50kg, 50kg, 50kg, 오 내가 나오고 있어 이거 제가 예전에 찍은 거잖아요 아 여기가 거기네 우리 여, 여기 찍었었다 아 여기네 그러네 덤블링타운 그죠? 你好你아你요怎니放我的요아了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오요 아니요, 아니요. 요 작년에도 와 봤지만 진짜 크게 열리는 것 같아요 여기 사람도 많이 오고 그렇다고 뭐 자리가 없어서 못 앉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많은 편인데 지금 시간이 좀 늦게 왔어요 우리가 왜냐면 빨리 오면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10시 20분 됐나 지금? 네, 그쯤 왔어요 아요 <목소리> 근데 다들 어디 갔어요, 지금? 액주 사러 지금 우리가 다 흩어져서 물건을 사고 있어가지고 누구는 막 꼬치 사러 갔고 누구는 김삼 사러 갔고 누구는 치킨 사러 갔고 다 제각기 가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다 모일 거예요 여기에 마카오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카오,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전세 음식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햄버거도 있고 뭐 프렌치프라이 음, 음. 뭐야 뭐야 왜왜 옹길 자사왔대요 여기 있잖아 여기 아 여기 우리야 바로 여기 응. 앞에 있잖아 바보야 아, <웃음> 형 우리 영상 나오고 있는 거 알아요 저기서? <웃음> 진짜? 에. 나 깜짝 놀랐다니깐 내년 이다 네명 네명 앉으면 돼세요네 필살기 나옵니다 필살기! 따란 딴딴딴 요! 치즈! 오! 와. 야, 야, 야, 야 이게 필살기네! Stur. 야! 고추꽃이 맛있겠다 이거! 잘지 야! 볶음면!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뭐 로다음 <이기> 짜잔! 뭐가 맛있어? 이거? 이거 오리 엄청 이거. 음.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건 뭐야? 꼬치야? 이거는 여기 다 먹는 거. 음. 이거 뭐야? 양고야. 아니 이거 진짜 맛있다 막창. 아니 막창 아니야. 그냥 고기야.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 아큰사. 이거 맛있어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우리가 산거야 잘했네 음 이건 뭐야? 야 끼워봐 음야 맛있다 이거 우리 엄 베스트 하나씩 뽑아보자나니요내 영상에다가 좀 뽑아주면 안 돼? 건드려. 뭐가 베스트야? 그거. 너는 뭐? 이거? 이거? 이거. 형. 꼬치, 꼬치. 왜냐? 내가 사왔으 아, 그래. 음. 음. 맛있다 나같 같은... 그럼 <웃음> 아, 다가 이거 다잘골랐네 진짜로 난안 마셔 얼굴 빨개져 유튜버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한잔해 너또 이렇게 말하면 안 마실 수가 없지 자 니꺼 님 마시자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치얼스. <웃음> 이모실 아무 말을 안 마. 어 이거 옆 테이블에 여성분들이 뭐 드시고 계시는데 조개를 먹고 있어. 거가리비인가 이거? 아심화 안녕하세요. 정말로 이만 정말 부츠라이야. 하이시와. 你们来这边吃东西怎么样好吃吗好开心啊好开心好吃对每个人的口味都不一样这个谁吃的什么这里哪个最好吃呢大东西大我看很多地方都有卖啊对吧对那你们好好玩要拍吗可以啊那你们玩得开心拜拜<笑><笑><笑> 자 가격은 5불오에이 오! 역시 뽀록이었어 오오 여기 있으면돼 아, 싸습니다 오늘 하루 끝났습니다. 이늘 하루 이났습니다 오늘 하루 끝났습니다. 오 하루 끝났하다오다 자제 실력을 한번 보여줄게요 5점 에이씨 아 2점 자 5점 5점 한번 가자 에이 아이씨 3개인가 봐 내려온 뭐 선물 없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왔다 는데 아닌가? 실패! 네, 지금 거의 다 문을 닫으려고 그러네요 너무 늦게 와버려가지고 지금 11시에 문 닫는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다 나가는 분위기예요 아, 너무 늦게 왔어 학교를 다니니까 이 시간에 밖에 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 주말에는 일을 하고 그래서 지금 문이 하나하나씩 닫히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네, 와, 오늘 푸드 페스티벌 왔는데 느낌 어땠어요? 일단은 11월 25일까지 하니까 꼭 한번 체험하러 막서꼭 보십시오. 오, 오, 멘트 괜찮은데? 응. 언제 준비했냐? 내가 너 찍을 줄 알았어? 이건 즉흥적으로 나온 거지. 어. <웃음> 11월에 이런 행사가 있어요. 이번에 만약에 날짜가 안 돼서 못 온다고 해도 다음에 한번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고 워낙 종류가 많았어.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